주로굽에 대한 사건 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지극히 작은 임재의 한가지 방법밖에 안돼요온 산과 지구, 바다, 우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그것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우리가 원자 핵폭탄을 품고 사는 것 우리가 태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지하셨을 때 산이 타버렸어요 시커멓게 산이 타버렸어요 신이 지금 현재 시내산이라고는 하그 산에 산이 탄 산은 없고요 시커멓게 타버린 그 산은 어디 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거기는 군사적으로 출조망으로다 경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서 적어도 200만 명이 진을 칠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경계선을 넘을 때는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학이나 학문이나 기술의 발달이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적인 그런 능력 또 인간의 과학, 학문, 기술, 지혜, 지식 이런 문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호기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각 개개인의 개성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결과물이 나타났다. 그게 뭐냐?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일상적인 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아카데미, 세계적인 아카데미 미국의 사개 부분에 다 당선이 됐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한국의 케이팝이 유명하게 되고, 한국의 이제 그 문화, 아, 한국의 영화가 또 유명하게 되고, 한국의 음식까지 유명하게 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상의 한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호기심과 창조성과 독창성과 그런 것을 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이나 여러가지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경계가 점점점 더 도가 넘어져서,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정복했다고 보여져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정복이 되었어요.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 산맥 정목 했죠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정을 보내서 잠수선을 보내서 구석구석 다 탐사를 하고요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쏘아 올려서 지구를 다 관찰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우주는 절대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주시는 어떤 호기심을 통해서 이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금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절대 호기심이 될수가 없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될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시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사실 저도 어떤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한국에는 220V인데 전에 110V였을 때 110V 가전 제품이 220V 흐르는 그곳에 전기를 꼽으면 110V가 약해서 터져 버립니다. 불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아직도 110V 하는 데가 많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강력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율법을 율법 받는 거고 자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죄를 더 많이 짓는다 결국에는 죄가 더 장성하게 되고 사망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가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네가 죽어야 저 영혼들을 구원할 텐데 할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해세요 아버지 제가 가겠, 가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셨어요 필리포서에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제도와 제사제도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율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도 하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서 모세로 말하는 것을 원하자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원래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기로 했는데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옹골찬 옹고집 같은 게 있어요. 이 고집불통이 더하게 되면 심하게 되면 죄를 부르게 되고 인간의 고집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의 하는 짓이 정말 안돼요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하다 안되시니까 말씀을 잘 안하시다가 갑자기 무서운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어떻게요? 산이 신이 산이 흔들리고 호립산이 흔들리고 신이 산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고 캄캄한 구름과 흑암과 안개 속에서 막나팔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예. 하나님을 천억분의 일, 일억분의 일 그것만도 못해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축소시켜서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신의 산에임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신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옷을 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부정한 것을 저지르지 않고 죄진은 것만 낱낱이 다 회개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6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내성병력 같은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런 방식의 삶이 얼마나 도럽고추한 것인지 알리게 됩니다. 얼마나 가는지 임지의 불이 옹기조미 연기처럼 자꾸 피오르고 강력한 연기 화산재보다도 더 강력하게 강력한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데 이 맛에는 그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신의 산에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모든 백성에 두려워 떠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가 열어지거든요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가 열어진다 할렐루야 예. 빽빽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마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전 세계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경계되는 선을 넘습니다 넘고 넘고 또 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경계선이 지켜지면서 모든 자연 우주만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면 그 나라가 오래 포옹되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잘 되고 회복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한번 하기 시작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나라가 잘돌아간다 어쨌다 해가지고 여기서 힘을 써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진핑이 보세요 법을 다 바꿔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이 개방적으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법을 다 바꿔서 못했던 것처럼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시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시진핑을 3월에 달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3월에 달 초청은 커녕 언제 올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치료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잘못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고 오늘 보니까 뭐 14만 명 확진자가 예. 죽은 사람도 막 200명 300명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아니, 시진핑이라는 이 인간이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그래요 영구집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광이돼 가지고 최신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최신 무기를 새로운 것을 만들려서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나라를 막 압지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전염병 하나로. 전염병 하나로 경제가 마비되게 막, 세계 경제가 막, 확! 흐트러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지느냐?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뿌리가 생겼다. 여러분 자기 안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조물먹게 만드는 독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자기 안에 불신앙의 뿌리가 있는데 이걸 뿌리째 뽑아내버리자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경계선이 지켜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추리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는 열 가지 지향이 넘어오지 못했는데 애굽 지향만 열 가지 지향이 막 피를 묻을 잖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어? 여러분 파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파리 달로 밟아버리고 훅 풀어버리고 파리차로 때려버리면 죽는데 이 파리 때가 애굽 사람들이 집에만 계속해서 더러운 파리들이 개구지로 몰려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진영에는 가지 마라 고생 땅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지역은 가지 않고 애국사람에게만 쭉쭉 오는 거는 왜? 바로 왕이 강박하니까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하고 그냥 쭉 뻗는데 그 개구리가 이스라엘 진영에는 오지 않고 애국사람 지으면 계속 가는 오늘도 개구리를 10만마리를 죽였다 근데 그 다음날에는 이십0만마리가 왔다 응? 지도마찬가지야 사람을 보면 쥐가 도망가잖아요 발로 밟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 쥐들이 도망 안 가는 거야 애국사람의 집에만 계속 쥐들이 막 때묵어지는 뭘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응? 빈들도 마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독종 우박 급성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순종하고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문인병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팔르고 죽음의 사자가 경계선을 알잖아요.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집에는 가서 공개서다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 말 한마디에 우박이 떨어지고 모세 말 한마디에 메뚜기들이 날아오고 메뚜기도 얼마나 연약한 생물이에요 근데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애국사람의 집에 막 메뚜기가 꽉 차고 죽이고 죽여서 썩은 냄새가 또 나고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할 힘이 없어요 왜? 자기 속에 동초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농총에 동초와 쓴뿌리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숭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러면 자기 안에 동초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되면 그 사람은 쓴뿌리고 동초야 이거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성령의 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죽었어요 중간에서 자꾸만 원망이 생겨 원망할 일이 생겨 불평할 일이 생겨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원자탄이 한번 터지면 사람이든 나무든 짐승이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루로 만들고 재로 만들어 버려. 철근 콘크리트 다 부셔 버려. 원자 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나를 욕해도 상관없어. 오늘 밤에 가서 지도자들, 직분자들, 지도자들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고난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면 집중적으로 타겟을 받아. 타겟. 타깃.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타겟을 하든지 자기 마음을 안 받아준 사람에게 타겟이 되든지 말 많은 사람에게 그러든지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저러든지 말 많은 교회 안 하셔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참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불꽃 같은 다 보고 계어요자 경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꾸밀 때마다 사스가 생겼어 사스의 한 종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에 있는 돈을 끌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할 때마다 돈만 오는 줄 알아요 돈이 중독 있는 돈이 오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야 모슬림 사원 해주고 그리고 또 한랄 음식 있잖아요 한랄 제사 모슬림 사람들이 먹는 제사 음식 같은 그런 한랄 음식을 다 끄집어내서 웬만큼 큰 호텔에서 다 만들어 준다고 굉장했었어요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랍권인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뭘로? 메르스로 막았어요 메르스로 메르스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전직 대통령이 그걸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거야 시진핑이 제일 많이 악하게 하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이번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은 이호가 누구냐면 우한지역에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핍박하는 공안 대장이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 의사도 죽었잖아요 중국에 길을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는 그 일을 시진핑 하고 있으니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식요 일파만파로 본지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면제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명이 그런 사명이니까 그 말을 하고 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지나 뱀도 마찬가지고 경계선이 안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미물일 뿐이에요. 동물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요.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나 저 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이침튀해서 변이를 자꾸 변종시키고 변이시켜서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기도 이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임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럼 지금은 성령의 불세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중으로 듣는 거에요 음성으로 듣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지금은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짓는 짓을 많이 뒤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죽이시고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데 임재하셨고 지금은 내 쪽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온몸과 마음이 듣고 반응을 해야 돼. 요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쑥 같은 쓴뿌리가 있다 음.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도약을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어른 예배나 도약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으로 도약을 좀 해야 돼요. 자기가 어느 단체에 속해서 그 단체를 풍웅시켜야 된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하겠어요. 성령으로 자유함, 자유함. 너무 성령으로 자유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거망동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다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인 것 같아요. 내 책임이.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 혼돈해야 되고 이 사람이 야단만을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뒤로 딴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렐루야 인사를 하지만 회개하세요 그런 뜻도 있어요 왜 보면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열외시키고 너 내가 봐줄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내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데 불순종하는데 젊은 종들을 세워서 일해 을 나가는데 불순종하고 말 많고 터다고 뒤로 다른 말을 하고 자기 기분 안 풀어준다고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쌓인다니까요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경기가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은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이에 불과하고 지에 불과하고 메뚜기에 불과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지 전염병으로 오는 거야 바이러스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발로 밟으면 죽여버리고 그냥 깨끗이 끝나는데 저 사람에게는 죽을 병으로 올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전염병으로 올수 있어요 생각자는 사스로 올수 있고 전 세계가 백신을 만들어도 지금 아칫도 못 만드는 백신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재앙받을 위치에 있는지, 축복받을 위치에 있는지 엊그제 그런 소리겠죠. 사명을 치료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고 소명과 사명이 있었는데, 소명과 사명이 이끄는 대로가지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길로 자꾸만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여호와 산으로 여호와가 임자신그 산으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소멸시켜버려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세요 소멸해버리셔 은사를 받았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사명을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했어 근데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너 내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했어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으로 심판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가면서 다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한 가지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파장들이고 족장들이 데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설마야 설마 설마 설마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아이 설마 하나님 나 지시겠어 이게 죄야? 설마 어? 설마 지금까지 설마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하시느냐? 나는. 교의를 하면서 목사되기 전까지는 평신도했잖아요 전두사고 전사되기 전까지는 청년때 결혼할 때까지는 한 번도 주의종의 말에 순종을 안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 말씀에 저는 지금까지 100% 순종을 해봤고요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부교역자가 조금만 당회장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수시로 갈려요. 야너 나가 앞에 나와서 순들한테 인사를 시간도 안 주고 그냥 그냥 쫓아버려 버려요.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야. 그런 목사님한테서 내가 훈련받고 있 목사들 막 부교역자들 한번기막키자게 때리고 발로 조인트 따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런 데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목사되면. 내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잘해줘야 되겠다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욕을 많이 먹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성도들이 입을 통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래도 모르더라고 구경자들이 좀 맹행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젊은 종들을딱 세웠으면 전도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어린아이를 세워도 딱 세웠으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는 젊은 종들한테 혼철 전도사가 요셉 전도사가 주혼 전도사가 임주자 전사 그렇게 할수 있어요 단임 목사니까 근데 성도들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전도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님자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뒤로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종은 건들면 건들수록 발로 맨발로 가시를 고슴도치 발로 차는 것 같아요 전에도 그 목회자 죄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교회에서 있었지만 절대 발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최소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최소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더라고요 최소한의 10년 우리 또김영근목사님 옛날에 저기 어느 누구를 또 멱살 한번 자꾸 혼낸 적이 었어요 죽을 고생이었어요 우리 또 큰형님이 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생활에 정말 안 풀리세요 안 풀려 70년 넘었는데 안 풀려 과거에 얻은 목회자를 멱살 잡고 흔들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아, 김영근 목사님이 한게 아니고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형님 그거 회개했어요 해주고 싶은데 워낙 강해 남의 소리를 안 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십름대로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라든지 독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우상숭배하는 것도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요. 또 비판의 쓴뿌리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 또, 우리 젊은 종들이 서도좀깍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종들이 또, 야, 암흑의 집사 또 그러겠어요. 집사님, 존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잘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 안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위험 신호 같은 것이 경, 위험의 경계 같은 것들이 보여서 그래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다른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기도 훈련 안 시키면 언제 기도시키겠어요 중고등부에서 기도 훈련 안 시키면 언제 기도시키겠어요 청년부에서 기도 훈련 안 시키면 어디에 가서 기도 훈련시키겠어요 그렇다고 뭐 남들보다도 공부를 아주 일, 2등 다투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안되서 주님의 교회에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기도로 훈련시켜 주님의 교회는 기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가슴에 손을 놓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들 또 리더들 가서 할때 여러분 교회에서 본다에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인이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 설마. 나이까지 죽음이 오겠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지금까지 설마 하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하게 제지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던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찾아오신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깨닫고 용으로 더살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토약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저희로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다 주님은 회개하면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그럼 내 안에 쓴뿌리가 어떤 건지 좀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것이 내 영혼이 해 해가 되는지 독이 되는지 잘 알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